네그 다음은 마지막 동사 중에 오형식동사 오형식은 네, 보어도 필요해 불완전하고 목적어도 필요해 그래서 요렇게 불러 부르기도 하지만 오형식동사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주어동사 뒤에 뭐가 있다고요 예 네, 목적어 목적보 그러니까 어떤 명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많은 어떤 뒤에 말들이 나오는데 자 목적 보호 보호로 쓰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명사 형용사였어, 그죠? 이건 알아. 음, 그러니까 명사가 뒤에 또 명사가 나오거나 형용사가 나오거나 또는 뭐가 나오냐면 현재분사 이렇게 I-N-G로 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동사의 원형. 그 다음에 초부정사. 그 다음에 과거분사. 그게 이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 뒤에 어떤 명사 뒤에 나오면. 얘를 설명해 주는 말이야. 이 명사가 뒤에 이런 상태다, 이걸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요거와 요거의 가, 사이를, 보, 어, 관계를 보면, 얘가 마치 주어고, 이쪽이 마치 동사나 보호. 그러니까 명사형사는 이제 일형식에서, 아, 이 형식에서 주어 동사 보호고, 그 다음에, 요런 일형식과 이 형식이 합쳐진 거예요, 오형식에. 앞에 주어 동사가 있는데 또 이런 게 붙어있는 거야한 문장에. 그러면 주어는 하나밖에 올수 없으니까 이게 목적어가 되면서 이런 상태가 들어가는 거죠. 이때 보호는 보호만 들어가 동사가 빠지면서 보호만 들어오고 동사는 동사 형태인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합쳐진 개념이야. 접속사 같은 거 없이 그게 오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 목적어가 어떤 상태인지 목적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거를 합쳐 놓은 거다 일단 개념은 그래요 근데 부르기는 목적어 목적보호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나오냐 주어는 동사하는데 목적어가 목적보호 하도록 한다 또는 목적보호가 목적보호 이다 목적보가 목적보 이게 뭐뭐한다 목적보가 목적보하도록 뭐뭐한다가 그러니까 행동이면 하도록이고 형용사 명사면 이도록 뭐뭐한다 그렇게 해석은 가능한데요 문장을 보면 좀 쉬워집니다 어쨌든 개념은 이렇다 뒤에 보어로 올수 있는 게좀 많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이런 걸 정해주는 게 사실은 다이 동사예요 이 동사가 주로 어떤 애들이 오면 뒤에 이런 애들이 나란히 오더라라는 공부해봤더니 그래서 분류를 해놓은거지 그래서 명사를 목적보호로 주로 쓰는 동사들이 대표적인게 name a 목적어를 목적보호라고 이름을 지어 짓는다 그러니까 뒤에 name이란 동사 뒤에 명사 하나 명사 두개가 나왔죠 근데 중요한게뭐예요 이게 같아 달라 같아 이게 다르면 몇현식이 아까 사형식이었어요 에게르리안 지금 그게 아니야 네 명사1 명사2가 동일하던거죠 그래서 얘를 얘라고, A를 B라고 이름을 짓고 A를 B라고 부르고 A를 B로 뽑고 A를 B로 여기고 A를 B로 생각하고 A를 B가 되게 하는 그렇게 예, 되는 것들이 주로 명사 명사가 나란히 올때오형식이다 여기 만약 기부가 있잖아요 아이가는 에게를 위해 형식이야 그래서 동사만 많이 공부해도 해석이 자연스럽게 돼요. 자네임 d 이름을 지어줬어요. 퍼피 하나 명사. 더 둘리 두, 두 번째 명사야. 퍼피가 둘리인 거잖아. 그 강아지한테 둘리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그들은 부릅니다. 이 명사 감자 이게 짧아도 이게 다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두 덩어리지. 명사는 다아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자로 부릅니다. h e r parents는 주어. 자 만들었어. 자 made 긴장해야 돼.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 달라. her 하고 a great scientist에요. 그럼 이때 her is, 아니, she is a great scientist 하 말이 되잖아. 그녀는 위대한 과학자다. 그랬을 때 그녀를 위대한 과학자로 만들었다요즉 이게 오용식인거에요 그녀를 위대한 과학자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되게 한거지. 근데 밑에 이거는 her mom made her a pretty doll 했어요. 그녀는 예쁜 인형이 있다. 뭐 의인화하면 그럴 수 있죠. 지금 그게 아니라 그녀가 예쁜 인형이다. 이건 말이 안 그러니까 같지 않잖아요. 그녀에게 간접 목적으로 예쁜 인형을 만들어줬다라는 사형식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는 1 형식부터 5 형식까지 다 써요. 그래서 뒤에 어떻게 왔냐에 따라 해석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뒷부분을 잘 봐야 돼 동사 뒷부분을 알겠죠. 자 그럼 지금 명사 보았었어. a 를 b 라고 예, 이름을 지어주고 부르고 뽑고 여기고 여기고 막 그렇게 되게 하고 이런 애들이야 그러면 아까 뭐 있었어 형용사 있었잖아요 그럼 형용사 쓰는 또는 형용사나 또는 ing도 있는데 그런 목적보를 쓰는 동사를 볼게요 이 ing는 현재 분사 뭐뭐뭐 하고 있는 이런 거예요 같이 형용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자 keep 뭐뭐를 자 어떤 명사가 오고 나서 뒤에 ing나 형용사가 이렇게 왔다는 거지 근데 뭐뭐를 어떤 어떤 형용사인 상태를 유지하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예를 쿨이야. 그러면 어떤 어떤 것을 어떤 어떤 것을 썸씽을 쿨. Cool, 시원하게 신선하게 유지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이런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자, 리브 a v 뭐뭐를 뭐뭐인치 놔둔다. 여기가 keep이 아니라 leave였다면 어떤 것을 시원하게 놔둔다는 소리죠. 예, find는 뭐뭐를 뭐뭐라고 여기다라는 생각하는 때는 여기는 거고 원래 파인 n 에 찾다 발견하다가 있으니까 어떤 것이 어떤 뭔가가 어떤 상태인 걸 발견해다 알아내다 라는 소리도 있어요 think는 그 뭐뭐를 뭐뭐라고 생각하는 거고 feel은 자 여기서 여기는 지각동사 우리 감각동사 배웠잖아요 그것이 중간에 목적어가 들어가면 자 이렇게 있으면 감각이고 요사에 이목적어가 들어가면 예, 지각인 거지. 목적어가 이런 상태인 거죠. 어떤 게, 뭐, 뭐, 시, 어떤 상태로 느껴지다. 뭐, 뭐가, 뭐만 냄새가 나다. 뭐, 뭐가, 뭐만 맛이 나다.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뭐, 뭐가가 있는 거예요. 주어가 아니라 주어가, 자, 뭐, 뭐를, 뭐, 뭐하게, 예,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음, 뭐, 빵이 고소한 냄새가 난 거고, 그 다음에 뭐, 국수가 맛이 있었다는 거고, 그렇게 뭐, 뭐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주어는 따로 있고. 그게 지각동사예요. 감각동사도 물론 있지만 지각, 목적가 쓰였을 때자 그럼 지각동사는 또 따로 공부해야 돼. 다시 뭐라고요? 예, 이렇게 형용사를 뭐로 쓰는 애가 있고 지각동사는 또 따로 공부해서 자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듣고 느끼고 그러니까 보다 듣다가 지각동사의 대표적인 동사예요. 보다 듣다. 보이다 들리다가 아니야. 보다 듣다. 주어는 보고 들어 어떤 게 뭐뭐 하는 걸 이렇게 된 거죠. 뭐뭐가 뭐뭐 하는가 뭐뭐가 뭐뭐 하는거 알겠어요? 자 보다 see, watch, look이 아니라 look at. 그다음에 notice도 보다야 목격하다. 나 hear, listen to는 듣다. feel은 느끼다라는 걸로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자 you should keep. keep은 아까 유지하는 거였잖아요. 자 this food cool. 자 명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면 이거는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이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Keep your hands clean. 너의 손을 깨끗하게 유지해라. Please leave me alone. 잘 쓰는 말이에요. 자, 나를 언론인채 놔둬주세요. 즉나좀 내버려둬 이런 말이야. Please leave me alone. 나를 혼자인 채 놔두라. 놔두다 라는 건데 명령문이니까 놔둬줘요. 즉 be alone 이럴 때 leave가 그런 채 놔두는 거. Don't leave the door open. 자, 문을 열어둔 채 놔두지 마세요. 문 열지, 열어, 문을 열지 열어놓지 마세요. 닫으란 소리겠지? 예, 네, 어쨌든, leave the door open. 여기다 지금 형용사 봅니다. 자, he found himself silly. 자, 그는 생각했어. 또뭐 알았어.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는 걸. 자,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된거죠. 그, 그걸 알았다.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이겁니다. 자, i found the cat s i l y i n g on the floor 하고 있는 걸? 예, 이거는 생각하다라기보다는 발견한 거지. 나는 고양이가 바닥에 누워 있는 걸 발견했다. 예, 목적어, 목적포로 ing가 왔죠? 현재분사예요. felt 느꼈어. 뭘느껴 예, 그 천이 부드럽다고 느꼈어요. 자, 천이라는 목적어가 있고 그 목적을 설명하는 스식어 있어요. 스무드는 부드러움. my b r o t 는 냄새를 맡았지 뭔가가 타고 있는 자 뭔가가 타는 거죠 그래서 지각동사인 거예요 they didn't hear 들었? 듣지 않았어 네, 듣지 못했어 그 개가 짓고 있는 걸 역시 ing죠 자 이제 중요한 건이 지각동사라는 개념은 또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ing를 쓸수 있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태 유지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각동사 ing 쓸수 있다. 자 아까 뭐, 뭐였죠? 아까는 예, 명사를 쓸수 있는 거죠. 명사 요렇게요 동사 공부해서 잘 해놔야 돼. 그다음 여기는 형용사나 현재 분사를 쓰는 지각동사였어요. 지각동사 또다시 공부합니다. 정리 잘 해두세요.